2021년 5월 5월 21일 금요일 일단 어제는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M 카운트다운에서 이제 <웃음> M 카운트다운에서 Fever 무대를 처음으 했다 처음으로 피버 무대를 했고 뮤뱅 스케줄이 안타깝게도 취소, 취소가 되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일찍 숙소에 들어와 있다. 이시간대 숙소에 와 있는 건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활동기에 이렇게 약간 빈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그 남는 시간이 되게 어색한 것 같다.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잠옷 입고 영상을 찍은 것도 되게 아 그냥 처음인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한 것 같다. 뭐 아무튼 이제 f e 를 사실 2주밖에 안도는데 그냥 이렇게 무대 하나하나 소중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뭔가 되게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정, 정비를 할 시간을 갖고 더 퀄리티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또 연습이 없었는데 연습이 잡혀가지고 아침에 딱 하고 왔다 그래갖고 조금 더 이제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뭔가 디테일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... 그리고 그 피버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드렁크 데이즈드 연습을 하느라 피버 뮤비를 찍을 때는 막 그렇게 아마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춤이 막 그렇게 잘 맞지가 않던데 그때가 아마 디테일을 많이 못 맞췄을 때였던 것 같다. 그래도 얼마 전에는 이제 음방돌기 한 2, 3주 전에는 원곡자, 이제 원작자, 한무 원작자분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음방돌 때는 그래도 디테일이 잘 맞았던 것 같다. 음, 이제, 이번 카니발 활동 끝나고 나서, 이제, 보도 하카나이 일본 활동을 하고, 이제 또 다음 활동을 할 텐데, 음, 뭔가 일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활동을 하지만, 한국에 계신 엔진분들은 어쨌든 공백기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니까, 일본 활동하면서도 그런 컨텐츠나 소통을 되게 잘해야 될것 같다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제작 부서 컨텐츠 제작 부서팀 분들이랑 얘기도 했는데 약간 그런 컨텐츠적인 거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공백기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오랜만에 되게 여유로운 날이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뭔가 여유롭게 조금 쉬면서 남은 활동 열심히 하려고 보충하는 중이다 사실 활동하면서 일기 찍은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틈 남아서 오랜만에 얘기 찍어서 좋은 것 같다. 어쨌든 이제 활동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. 5월 21일 금요일 저녁 얘기 끝.